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화석화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강화석화로를 사용을 안해봐서 저도 한번 체험을 하는 겸 해갖고 수입효율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강화석화로를 구하는 방법은 생활점수 상점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개당 200점에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화석 화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열기를 뿜은 통나무가 필요해서 요거는 원대륙 영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라 집터나 텃밭이 원대륙에 있어야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요 강화석 화로는 어좀 사이즈가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갖고 뭐 채광집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하고요. 뭐 적어도 호박머리, 허수아비 혹은 원두막이 있어야 텃밭에는 설치할 수 있고 제이크의 콩나무나 뭐 이런 나무집들도 좀 영역이 커갖고 거기에도 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은 턱나무가 어, 있어야 요 강화석 활어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구요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선영마리랑 안시계 땅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선영마리랑 안시계 땅에 가보면은 이렇게 붉게 타는 나무 둥치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노동력 15를 사용해서 둥치병 형태로 캘 수가 있구요 이걸 해서 그 화로에 넣으면 돼요. 원래는 이게 집터가 원대륙에 있어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콘텐츠인데 저는 이거 불볕에 있는 제 집에다 갖다 박을 겁니다. 자 원대륙에서 불통을 9개를 들고 불벽까지 왔어요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웃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어찌어찌 그래도 들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설치한 어, 강화석 화로는 3일이 지나면 은 없어지니까 그 전에 불통을 넣어야 돼요 불통은 어, 캐는데 1 5의 노동력이 들고 그리고 벌채 숙련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로에 불통을 넣게 되면은 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장작이 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8시간이 지나면은 어 강화석 화로가 완료가 돼서 채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넣도록 할게요 자 이제 8시간 뒤에 어 한번 채집을 해보고 어 수입효율을 어 계산해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박혀있는거 다른것도 전부다 불통을 넣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9개 들고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미친거같아. 너무 힘들어. <웃음> 역시 이거 뭐야 강화석을 하려면 은 원대륙에 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래도 한 30분이면 들고 올줄 알았는데 어우 너무 오래 걸려요 자 화로가 성장을 완료했더니 어, 두 종류가 됐어요 하나는 따뜻한 조각의 강화석 화로가 있고 또 하나는 뜨거운 강화석 화로 이렇게 두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오는 체진물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걸 처음 하는 거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오브젝트에 가까이 이동을 하면은 75의 노동력을 소비해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요거는 연금 숙련도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호작용은 체강 숙련도의 영향을 받는데 15 노동력을 소비해서 이제 불길이 깃든 통나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불길이 깃든 통나무를 얻으려고 이 강, 강화석 화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어, 우리는 여기 강화석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F를 눌러서 강화석 종류를 확인해 볼게요 자 했더니 첫 번째 거는 달빛 조각의 강화석 화로가 됐어요 강화석을 꺼내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G버튼은 노동력 1을 사용해서 대상을 뽑아버린대요. 굳이 뽑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 수고하도록 할게요. 자, 강화, 달빛 강화석 조각이 7개가 나왔네요. 어, 어, 템창이 왜 이렇게 꽉꽉 찼니? 자, 어디보자. 어, 조각이 7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거는 뜨거운 강화석 화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 숙련도의 영향을 받고 75의 노동력으로 강화석의 종료를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다픽 강화석이 나오네. 이렇게 어 뜨거운 상태는 완전한 다픽 강화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각난 거는 이게 부서진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0개를 모아서 합성을 하면은 다피 강화석 하나로 바뀐다고 해요. 이건 아예 매물 자체가 없어요. 거의 팔리지도 않고 <웃음> 매물 자체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 따뜻한 조각에 강화석 화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강화석 종류를 확인하지 말고 불길이 깃든 통나무로 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달빛 강화석 조각은 팔리지도 않고 이걸 10개 모아봐야 강화석 하나로 바뀌는 거라 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한번 요거는 불통으로 해볼게요. 불통은 두개가 나오네요. 자, 불통은 13골드 강화석은 30골드 맞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각으로 나오면은 불통으로 빠개버리고 그리고 이것도 조각이니까 불통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뜨거운 강화석화로는 확인을 해서 빛 강화석으로 바꿨고요. 요건 뜨거운 강화석 하루니까 요거는 강화석으로 만들게요. 강화석은 한3 개씩 나오네요. 얻은 템들은 생각보다 어, 개수가 별로 안 돼요. 어, 별로 안 되고 요건 하나는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덟 개를 캔 거잖아요. 제가 아홉 개 불통을 들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수입을 계산을 해볼까요? 음. 자 햇빛강화석은 개당 20골드 그리고 달빛강화석은 10골드네요 그리고 불길이 깃든 통나무는 어, 7골드라고 치고 어, 이래서 판매하면 은총 수입은 214골드 2 0분이고요 강화석 하나당 26골드 7 7은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 당 수입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우선 불통을 캐는데15 15 노동력이 들어섰죠. 비숙련 기준으로 했을 때총 소비 노동력은 480이에요. 노동력 1당 44은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네요. 오 굉장히 어, 수익률이 어, 좋아요. 물론 여기서 강화서 화로를 구매하는 이제 생활점수도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요 불통을 들고 옮기는 수고스러움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달구지에 넣어서 가지고 오려면 뭐 친환경연료나 아니면 뭐 첨가제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있지만 그냥 단순히 노동력 대비 수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괜찮네요 음, 왜, 왜 다들 원대륙에서 불통을 나르나 했는데 어이 수익이 상당히 좋아요 비숙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노동력당 수입이 44원 정도면 무역을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요게 제가 이제 불통을 많이 심어 놓고 한게 아니라서 표본값이 너무 적은데 대충 요 정도만 해도 어 사람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이유가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 불통을 할 때는 조각이 나오면 어 불통으로 캐고 그리고 큰게 나왔다라고 하면 강화석으로 받으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